자, 여기서 이제 증폭기가 나가게 되는데, 피사이? 단위기, 빡! 이봐봐. 야, 임마 점점 돌아쁜데. 필살기 데미지도 깎긴 견적이다. 요거 버틸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빡! 3만 밖에 안 나와. 야, 3만이야. 야, 이렇게 되면 램 이것도 하나 만들어놨거든, 필살기 견적기 야, 램이, 야, 램이 진짜 미쳤어. 야, 램 장난 아니다. 제... 자, 하이크, 보았습니다. 콜라보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웃음> 이 <아이씨, 웃음> 콜라보 도장 깨기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패스멀린 콜라보 도장까지 와게 됐는데요. 어, 우리 채팅장에서 콜라보 도장의 끝판왕은 이제 마무르가 아니라 라이하르트다 기온이 그런 쪽으로 좀 압도적으로 좀 기울었어요 라인이 이제 콜라보도장의 수장으로 그렇게 좀 떠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콜라보도장 라인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봄이랑 해우가 출연해줘서 모두 최상 상태로 촬영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는 미적용 자 콜라보도장 첫 번째 전투력 측정기 에키드나가 나와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에키드나가 도장기에서 굉장히 처맞으면서좀 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로 꺼내서 코인반처럼 약간 그렇게 손님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피사기가 빨리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포텐은 있어요. 자, 120%짜리 우선 대리 되겠습니다. 아, 9000? 9천? 9000요. 9000. 9천 어. 원래 전체기 이게 정상이거든? 페먼 누나가 비정상인 거야. 전체기인데 막 그래도 이딜 뽑는 게이 누나가 비정상이야. 너무 센 거야, 이거. 전책인데 이만 나오고 말이야 자 근데 에키드나 2성 떴어요 어떨지 모른다 딜 이번에 간단한 마법이야 자기 버프 좀 쌓이고 있고 15,000 15 버프 쌓이고 2성인데 요 정도구나 어 비... 잠깐만 근데 에키드나가 필살기 먼저 받았어요 봐봐 이거 모른다니까 이게 이게 어떨지 몰라 이게 퍽퍽 퍽. 퍽! 오와 4만! 멀리 누나는 이제 더 세졌고. 자, 그런데, 아 어, 능력치 20% 증가에, 주피 35% 증가에 600%라. 이거, 야, 설마, 에키드나가 시작부터, 쳐라라라라라 빡! 와 92,000. 거밖에안 나오네. 92,000. 자, 멀리 누나가 필살기란 것 말이다. 필살을 해야지! 빡! 각! 17만! 아, 에키드나야, 니네 광역 딜이라는 게 뭔지 아나? 좀 배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웃음> 자, 결투에 들어가두 아, 번째 라운드 2. 램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결투에서 진짜 굉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라이하르트가막 개성이 로또만 잘 뜨지 않았어도 램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몇번 죽을 뻔한 거 불사나 회피로 버텨냈었거든. 램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멀리 누나 조심하셔야 돼요. 쟤 지금 저렇게 보여도 얀데레야. 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니기가 우선시됩니다. 빡! 34,000. 자, 일성. 가볍게 스타트 되고 있고. 자, 얘도 버프 쌓일수록 무서워지는 증폭기니까. 자, 이렇게나가야 되겠죠. 원수 폭발. 부스, 부스, 부스. 빡! 카오 33,000. 역속이고 전체기인데 33,000이면 비정상이야. 저딜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증폭기가 나가게 되는데. 단위기? 빡! 73,000. 이 봐봐. 야, 임마 점점 더아쁜데 멀리 누나요. 죽어요. 이러다가. 어림없지. 하시는데 지금 누나 솔직히 다리 떨리지. 지금 다리 떨리지. 야, 램 임마가 도라이라니까? 램 임마가? 필살기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잠깐만 한번 보자. 필살기 주피 감소에 필살기 차단. 이것도 필살기 견제기긴 한데, 뭐부터 해야 되나필 견제부터야? 필 견제가 먼저 됩니다. 자, 필 견제. 쏙수 그치는데, 차단에 필살기 깎기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필살기 데미지도 깎긴 견제기다. 요거 버틸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빡! 3만 밖에 안 나와. 야 3만이야? 야, 이렇게 되면 램 이것도 하나 만들어놨거든, 필살기 견제기. 와, 6만 원 5... 야 램이 야 렘이 진짜 미쳤어 야램 장난 아니다 이게 램이 피... 맞짱이 진짜 강제할 수 있는게 치 철퇴 점점 세지지 상대 필사기는 빈신으로 만들어뿌지 필각보다 더 무서운게 필서봐서바 피... 써봐, 해서 필사기 기지 다섯개 다뽑아뿌면서거지로 만들어뿌는거야 끝났지 이거? 빠크당 빠크 야 이거 램 도장깨기 가기가 야램 임마 한번 가봐야되나? 와, 아니, 램, 얘를 나중에 내가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까봐. 얘 성물 생긴 뒤로 얘가 옛날에 그 램이 아닌 것 같아. 내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내가 할게안 떠오를 때는 항상 이 메모장을 쳐다보거든요. 램 크게 좀 적어놓을게. 램 리뷰. 자, 덱스때은 다음 판. 차리 보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 먼저. 주, 주, 주, 주, 야, 우리, 그, 콜라보 도장 순서 램좀 뒤로 넣어줘야 될것 같아, 이제. 내가 램을 앞에 꺼내놓을 끊어, 때가 아닌 것 같아. 테리야, 미안하다니. 집중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직 충격이 가시진 않아가지고. 테리도 근데 잘하는 게 필각 하면서 자기 필살기로 꽂아뿌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겠나? 버스, 버스, 버스. 버스카 하는데 누나 이 테리 엠마도 전략이 괜찮은 놈이거든 그리고 테리는 이성필각에 필살기 두칸 날립니다 상당한 자석이야 자이 누나 그럼 너도 필살기를 쓰지 말거라 하면서 더블 임팩트 걸어놓고 있고요 당신도 필살기를 쓰지 마시오 라이징 태클 자이성 가고요 오케이. 버스 버스 버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라이징 태클 요건 필살기는 계속 막는데 딜 차이로 테리가 지겠는데 스 라이징 테클너 언제까지 이거 할꺼야 너 이러다가 누나 폐딱 붙는 순간 죽는다 너 이누나 이러다가 붙는 수가 있거든 <웃음> 계속 반복되는 야안 벌린 누나 폐잘 붙었고 라이징 테클섬들라고요 피사기 좀 만들라 하면서 손을 뜨고 만들라 하면서 손을 뜨고 피사기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똑같은 짓 하다가, 테리가 드디어 삼성 크랙슛을 쓰게 됩니다. 이 패가 이게 뭐고 이게. 자, 드디어 크랙슛 반격 잡았고요. 그리고 필살기를 만들었어요. 야, 테리가 이기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 치다가, 치다가, 삼성 크랙슛이에요. 크랙슛! 퍽! 우와! 7 5 0 0 나왔다, 요 75,000인데? 테리야! 우와, 이게! 쟤 진짜 무릎에 나오네. 야, 이게! 아니, 이걸 이긴다고? 테리어 갑자기 모자 고쳐 쓰고, 오케이, 이거. 콜라보 도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결투가 많이 나와요. 자, 밀림 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밀림 나바 충격적인 도장 깨기 실력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라인하르트 때리 부사제 무섭습니다, 이말 저거. 자, 일단은 더블 임팩트 들어가게 됩니다. 부스. 드스코, 후 하고. 이제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라이피 윈드가 나가게 됩니다. 필살기 사용 불가능에다가 턴 종료시 필각 들어갑니다. 자, 페벌무누라는 2성 나가게 되고요. 드스코. 야, 이게 400% 세기다, 이거. 야, 잠깐만요. 야. 죽고 싶은 거야 퍽퍽퍽! 아, 2만 오차? 0만마는 치명이 터져야 쎄. 치명이 안 터지면 질질거려. 엄청 센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괜찮겠나? 야. 팍! 까지 5만! 와 전쟁인데 5만이야 저 누나도 진짜 삼성 나오게 됩니다 치명 터지면 끝날 수가 있어요 빡빡빡! 37,000 쟤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겁나 쎌 때도 있고 되게 질질 글 때도 있어 자 요거 나가죠 야 근데, 근데 오, 오, 오! 이 누나 또쎄다갑자기 5만! 5만! 5만한 우리 패멀루나 근데 이게 기폭이라가지고, 와! 하필 필살기 꽉, 아니, 아니, 잠깐만요. 또 실수할 뻔 했다. 필살기 견제기가 우선시됩니다.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숭! 따닥숭! 어림없이 나가면서. 자 그런데 요번에 필살기 대치 상황이 아니거든 어? 대치 상황이네 도 깎였는데 다시 붙었구나 시 상황 맞죠? 근데 까만색 필살기라 AI한테 한번 맡길까 이거? 여러분 오토에 한번 맡길게요 필살기 까만색이라 가지고 자필살기 나가네요 이러면 필살기 나갑니다 상대 필살기 까만색이라는 걸 AI도 인지하나보나? 뿡! 자 9만천 9만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이건 필살기 준비된 상황이 아닌 거 대치 상황이 아닌 걸로 어, AI 똑똑하네 그 정도 알아보네요 자어딜 들어가는데 55,000 와 쎄다 둘다 다닐기라서 이성이 우선시 됩니다 최태츠크자 여기 우선시 되겠죠 제법 오래 싸우네 여기 나가게 되겠죠 빠바박 28,000 역속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딜이 원래 엄청난 딜이 나와야 되거든 전마가 안나오네 딜이 자 이성이 우선시 밀림나봐도 저는 끼기 잘한다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왜냐면 이 나이프 윈드가 대단히 좋네 1대1 싸우면서 서로필살기가 나오냐 못 나오냐가 진짜 중요한데 우와 와 근데 이누나가 딜로 찍어 눌러나러네 54,000 나오고 있고요 필살기 대치는 아닙니다 빠박 야딜 차이에서 니 안되겠다 야 필살기 대치 상황은 아니다 빠바박 와딜 안나온다 어. 밀림나바가 이게 심하더라고그 차이가 딜이 나오는 상대랑 안나오는 상대의 차이가 되게 심해 어크 끝났 네 아, 이거는 페멀론나랑 필사기를 안 쓰고 이긴 첫 장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짱에서 페멀론이랑 항상 필사기를 끝낸 것 같은데 드디어 그냥 막 그냥 때리지기 끝네 자 큐어가 나와 있습니다 큐어 또 모른다 큐어가 필사기 제대로 꽂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멀린이 더잘 떴네 근데 뭐 거의 둘다 엄청 잘뜬 편이고 자 더블 임팩트로 필사기 견제하고 있고요 큐어는 견제를 못한다 끝났네 큐어야 이걸로 죽여야 이길 수 있다 오 와, 9만 나왔다, 쿄! 겨우. 쿄도 이게 맞짱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건 핵폭탄이라가지고 까봐. 절대 못 살아남더라고, 보니까. 다르서 어, 굵직하고 짧게. 계속해서 갑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콜라보 캐릭터죠. 에밀리아가 나와있습니다. 에밀리아 진짜 무섭거든요. 멀리 누나 놀라게 될 거예요. 전마 저게 보통 애가 아니야. 대단한 애입니다. 왜냐하면 AI 규칙 첫 번째, 행동 불가가 최우선시된다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빙결이 나가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겠고, 일마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진짜, 야, 일마 누구한테 줬, 주... 아, 아, 더원형한테 패, 쳐맞았지? 더원형은 갑자기 얼음을 깨면서, 누가 나를 얼렸죠? 버크당이래가 끝난 거고, 일마가 항상 이런 식이거든. 자, 궁이 나가게 됩니다. 시꽉크 와. 이거는 또라이야 정말, 저거. 어, 이게 나는 콜라보 도장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페스티벌 B보다 콜라보 도장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애니야, 쿠기 너무 신갑네. <웃음> 자, 계속 갑니다. 콜라보 도장의 전 끝판왕. 이번엔 끝판왕 이제 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전 끝판왕 마무르가 나와있습니다. 마무르 삼성 떴네. 자, 더블 임팩트 가고 있고요 자, 요건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상상이안 가요. 삼성. 얼마고? 82,000. 멀리 누나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어, 삼성 또 떴다. 끝났는데? <웃음> 야, 콜라보드네 제일 무서워. 그냥, 뭐, 개 또라이들이 막다줄지어서 있어.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러나 재생률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피가 상당히 좀찼고요쭈쭈쭈쭈에 <놀라> <놀라> 빡! 와, 또 86,000. 누나, 괜찮겠나? 슬라임들이 공격해올 텐데. 뚱! <놀라> 쭈꾸덩!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넌 이미 죽어 있다. 어, 뭐고? 와 이거 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았노? 재생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피가 먼저 찼고 그 다음에 슬라임 공유 한대 맞았는데 이게 안 죽었다 야 이게 안 죽었는데? 페머 누나 지금 열받았나봐. 이 씨, 야너가 지금 나를 또 무시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와, 마무를 뺐다. 마왕 뺐다. 마왕 두명 잡았다 오늘. 마왕들 다 나와봐. 씨라면서. 와, 지렸다. 자, 오늘의 메인 매치입니다. 콜라보도장 이제 차기 왕으로 등극했죠. 라인하르트가 나와 있고요. 오, 라인하르트 패까지 잘. 와, 라인하르트야. 어이구야. 누나, 누나 또 역속이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 근데 또 모른다 누나가 갑자기 필사기 써가지고 애뽀사아 수도 있다 방금 들어 근데 이거 엄청 셀것 같아 한번 보자 빡빡빡 97000 97000을 맞았는데도 이누나 피가 이렇게 차있는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재생률이 엄청 좋아 이누나 피 봐봐 자 개수가 높은 쪽 선택됩니다 빡와3 4 0 0 끝난 것 같은데요? <웃음> 괜찮겠나, 누나? 누나가 이 궁을 버틸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아, 아니구나. 임마, 또 궁쓰면 불사랑 막 그런 거 받아요. 누나, 이건 안될것 같아. 아, 쑥! 창!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콜라보 도장 잘 봤습니다. 콜라보 도장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램도 숨 강자요. 뭐, 숨은 강자 되게 많습니다.